i a car i b a a n 안녕하세요 두바키입니다. 지금 어디 가냐고요 가을 바람 타고 자전거 캠핑 갑니다. 최근에 경기도 양평에 자전거 라이더를 위한 자전거 캠핑장이 생겼다고 해서 캠핑도 하고 바람도 쐴겸 가는 중인데요. 자전거 캠핑장은 일반 캠핑장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 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자전거 캠핑장이 목적지이기 때문에 자전거에 최소한의 캠핑장비를 싣고 출발하려는데요. 꼭 필요한 번호와 냄비, 작은 후라이팬과 일회용 수저 그리고 시원한 맥주를 보관할 아이스박스로 마무리했습니다. 텐트는 선택할 수 있는데요. 두 바퀴는 만원짜리 사이트를 예약했기 때문에 별도로 챙겼습니다. 뒤태가 꽤 무거워 보이죠? 하지만 라이딩은 무겁지 않아요. 어필만 만나지 않는다면요. 이 정도 어필은 껌이었잖아요. 파이팅! 파이팅! 와 오늘 자전거 타기 최고 좋은 날이네. 아, 너무 멋있다. 다행히 캠핑장은 국토종주 자전거 코스에 있습니다. 한강을 벗어나 남한강 초입에서 만나는 양수리에 위치하는데요. 북한강 철교를 건너면 바로 북한강 코스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자에게 효율적인 쉼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머릿속 상상을 그려보고 출발해 봤습니다. 그저 캠핑을 즐긴다면 주변에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도 풍부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전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는데요. 두바퀴는 캠핑이 목적이니까 웬만하면 빼놓지 않고 누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캠핑장 캠핑장 자체적으로 스탬프 인증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남양주와 양평 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인증 도장을 찍어서 올리면 선물을 준다고 하니 와이크라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쯤에서 캠핑장이 슬슬 나와야 되는데 지도를 봐야하나 하는 순간에 작은 캠핑장 표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웬 서서갈비 캠핑장? 캠핑장 주변에 서서갈비가 있다는 사전정보를 입수했기에 일단 멈췄고요 라이더스 캠프라는 표말도 보이길래 일단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공사중이라 입구가 조금 난해합니다. 저 멀리 갬성있는 텐트들이 보이는 걸 보니 맞게 찾아온 것 같긴 하네요. 자전거 캠핑장이라 하긴큰 텐트도 보이는데요. 원래 빨간지 캠핑장이라는 일반 캠핑장으로 운영되는 곳이라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예약 한번 볼 네. 아, 매니아 존예약하시요 네. 그럼 혹시 텐트를 저희가 처, 처 있는 곳에서 이용하시는 거 혹시 괜찮은데요? 처 있는 거? 네 괜찮아요. 뭐 어떤 아, 매니아 존이 아니고? 매니아 존이 원래 한 곳인데 네. 저희가 지금 예약을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두 곳을 받아갖고, 한 곳은 그냥 텐트 쳐있는 곳을 드리려고 어? 괜찮으시면. 어, 너무 좋죠? 어, 미리 잡아주시지, 텐트 안 들고 오지. <웃음> <웃음> <웃음> 어, 너무 좋죠? 괜찮으시면 일단 아유, 먼저 너무... 보시고. 어, 아니, 안 봐도 행복하죠? 안 <웃음> 네, 네. 네. 네. 저 앞에, 여기 원래 매니, 여기가 매니아존인데, 네. 저 앞에 텐트 쳐있는 곳에 쓰셔도 돼요 아, 아, 그럼 사장님이세요? 네. 아, 그러면은 매니아존을 원래 네. 하나만. 네, 원래 하나만인데, 원래 저희가 하나하고. 음. 이제 여기 하나 하나 이게 두 개를 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 추가를 하는 바람에 아두 분이 예약하시면 두 분이 다 인원 추가하신 거예요. 아 라이더스 캠핑장은 텐트를 준비해야 되는 매니아존과 텐트가 준비되어 있는 체험존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매니아존은 오직 자전거 여행자와 백패커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짐을 최소화해야 하는 여행자를 위한 공간인거죠. 공간도 협소하기 때문에 인원도 제한되어 있지만 요금이 아주 착합니다. 1인당 요금이 평일 기준으로 단돈 만원 혼자 여행하는 자전거 족과 백패커에게는 꿀자리가 아닐까 생각되네요. 대신 체험존은 누구나 이용할 수있고요 일방요금이 평일 기준 4만원이라고 합니다. 체험존 역시 웬만한게 다 갖춰진데 반해 비교적 저렴한 편이네요. 서비스 시스템도 일반 캠핑장과는 조금 다릅니다. 신의 한수 슬리퍼와 시원한 냉수, 버너, 불멍, 라면 세트까지 구비됐네요. 매니아존 이용자는 모두 별도 이용료 지불해야 되고요 체험존은 대부분 포함입니다. 와, 있을 거다 있네. 냉수부터 슬리퍼까지 그야말로 자전거 여행자와 배패커를 위한 캠핑장이죠. 매니아존과 체험존에는 모두 작은 테이블과 두 개의 의자가 제공됩니다. 우리 어디 있으면 돼? 어 ye? 어 y e 사장님의 오버 부킹으로 체험존을 누리게 된 두바키. 신이 나네요 아직 그냥. 우후. 괜찮아. 내가 들고 왔지, 네가 들고 왔냐? 체험존의 텐트는 경량 백패킹용의 2인용입니다. 라이더스 캠프는 팝업으로 운영되므로 이르면 10월 또는 11월까지만 운영한다고 해요. 사생님 저희 그 침낭 좀 빌리려고 하는데 체험존에는 침낭과 에어매트가 포함되어 제공이 됩니다. 제어 드릴게요. 네. 매니아존은 별도로 대여해야되고요 한사람당 5,000원 에어매트와 발포매트 포함가격입니다 두바퀴는 매니아존으로 예약하고 왔기 때문에 5,000원씩 별도로 지불을 했고요 체험전에 포함되지 않는 발포매트까지 제공받았네요 우후! 잠 안에 넣어놓을게 침낭은 겨울을 제외한 3계절용으로 두꺼운 편입니다. 저희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원래 그 침낭이랑 같이 드리는 건데 원래 셀프로 이용을 해야 되는 지금 펌프가 고장 나서 제가 어떻게. 어머머머. 물로 드신 거예요? 아니, 아니. 펌프 따로 손 펌프로 넣었어요. 원래. <웃음> 어머나 이거는 그러면 세트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낭 하시면 이거 아, 같이. 아, 아 침낭하면 얘 포함이고 매트도 네. 원래 포함이에요. 네 매트는 당연히 아 침낭 제공시에 포함되는 에어매트는 셀프 공기주입 필수 공용 공기주입기를 사용하면 되는데 터지면 배상해야 돼요 개수대에는 주방세제, 손세정제, 전자레인지까지 있고요 온수도 사용 가능합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개수대 바로 옆에 세칸이 있어요 어디가 샤워? 화장실과 샤워실이 같이 쓸수 있는 겸용이고요 깨끗한 편입니다. 캠핑장 바로 옆에 있는 갈비집은 시내와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외부 손님은 거의 없어요. 고기를 먹을 예정이라면 직접 해먹고 치우기보다는 사먹는 게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짐다 풀었으면 놀러가야죠. 해지겠네요. 주변에 관광지가 있고요. 전철역과 시장마트 등이 있습니다. 시장과 마트는 자전거로 3분 정도 거리밖에 안 돼서 생각보다 많이 가까웠어요. 네, 시장 인근에서는 매월 1, 6일에 5일 정도 선다고 합니다. 주변에는 양수리시장을 지나 약 10분 정도 더 달리면 두물머리가 등장해요. 언제 봐도 감성적인 남한강 풍경화. 일출 때 오면 아주 환상적이라는 거 참고하세요. 왜때문인진 모르겠지만 꼭 먹어야 하는 것을 찾아간 이곳은 핫도그집입니다. 연잎 핫도그 개인적으로 줄서 있던 시간이 너무나 아까웠지만 귀여운 고양이들로 위로 받았네요. 야저 밖까지 생땡같이 한 30명 40명씩 더 있어. 연잎가루를 넣어 반죽했다는게 포인트인데요. 맛은 그냥 옛날 핫도그입니다. 음? 눈물머리에서 세미원까지 둘러보고 마트를 격유해서 캠핑장으로 복귀! 조용히 내려앉은 어둠! 그 속에 아기자기한 불빛을 밝힌 캠핑장! 캠핑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은 듯 조용히 작은 불을 피웁니다. 소소한 한끼 식사와 시원한 맥주로 여행을 마무리 짓기에 아주 좋은 밤이네요. 특별하진 않지만 작은 즐거움을 채우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냄비보다 작지만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는 버너에서 행복한 스푼 발견. 추어탕 한냄비의 여유에도 행복한 스푼 합류. 초탕을 보며 소주를 생각하는 잡생각에도 행복 한 스푼! 알고보면 별거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아 즐기는 중입니다. 팔당에서 먹고 남긴 도토리 전병도 있네요. 음. 철전 맥주 안주죠 부거채. 그냥 구워도 엄청 맛있다구요 이가 없으면 잇몸이죠. 숟가락 뒤로 칼집을 넣습니다. 칼집 아니 그렇습니다. <웃음> 구독과 좋아요 남겨주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행나